리플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딱 하나로 살수 있어요 스푸닝이랑 친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 갈. 반가워 나는 초야 안녕 앉아주십시오 갈 목소리 깔라있지? <웃음> 앉아주십시오 <웃음> 굉장히 미인이시네 고마워 <웃음> 이런 거구나 <와. 웃음> 인사해 주십시오 <웃음>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하란 말이야 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최재영이라고 하고요. 무슨 최 씨입니까? 저 강릉 최 씨인가 그런데? 전 상양 최 씨입니다. 어최 아, 씨세요? 최마테. 짤멍. <웃음> 그이 새끼. 욕하지 말랬지 <웃음> 내가. 욕하지 말랬지. <웃음> 그리고 쟤는 재상재, 영은 옥빈영입니다. 골빈영요? 네? 이 네. 이 새끼 욕하지 말랬지. 미안해. 어, 뭐야? 미안해 다시 붙여. 저 이제 무서 무서워요. 나이 어떻게 되십니까? 9, 4년생 28살이요. 야 드디어 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나왔어요. 뭐 하다셨습니까? 롤 아카데미 코치하다왔습니다 젠지. 네,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테레스짱. 야그 말하면 어떻게? 파머 기어짱. 어 말하면 어떻게? 젠지 할티. 젠지에서 가장 친한 사람은 어, 없어요. <웃음> 방송 컨셉 때문에 망따 됐어요. 취미는 무엇입니까? 롤하기. 특기는 롤하기? 언디케어하기? 특기 직업 취미 롤하기입니까? 아 그렇죠 그렇구는요 어, 없어요. 이때까지 다 왔었습니까? 네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카시 좋아요. 이상입니 진짜로 못 소리십니까? 아, 안타깝게도 못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네. 아, 아닙니다. 아 왜요? 왜 그러세요? 아더 궁금하잖아요. 이사연은 뭐예요? 귀여운 여자 좋아테니 리플에서 가장 이상형 같은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리플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주주가 혹시 리플의 남자 채널을 찾다가 면접을 봤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서 본인이 되게 좋은 케이스죠. 리플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음. 딱 하나만 있어요 스프링이나 채널. 스프링 멤버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으신가요? 은지님? 네, 은지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은지님께 아... 한마디. 아직 불러 가도 되나요? 아데요 자신의 롤모델은 마틴이 스프닝 한번 가시잖아요 꿈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정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딸 하나 아들 하나가 누구가 들어가고 싶습니까 누구랑요 왜 그런 질문도 돼요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아내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순수함 <웃음> 이성을 볼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솔직히 음. 얼굴은 왠지 어요난 다리 보는 것 같은데 탈스 검스 저 검스 본인의 성격을 한마디로 하자면 아무 생각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덜 받는 것 같아요. 리플 걱정자니까한 말씀하자면? 여론조선 좀스프닝 빨리 하라고 좀 해주세요 한번 가보고 싶은 게 투어이긴 해요 인사해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모르는 게 많아요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에서 얻고자 하는 게 있다면? 스프닝